예, 호세아서 4강제입니다. 음행하는 이스라엘 두 번째 내용이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웃음> 오늘 메시지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어,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웃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엔 내가 나를 내, 내 남편이라 <웃음>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지하 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높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리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공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1장, 일장, 호세아서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이상한 명령과 이상한 약속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웃음> 이상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어, 음란한 자식을 낳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약속은 주님께서, 아 어, <웃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공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공일이 여길이라고 하고, 또한 두목을 세워서, 어 이제 그, 그들을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일장에서, 일장이 전체 사실 그 14장 사이에서 서론인데, 일장에 그런 이상한 명령과 약속이 이제 나오고, 어, 2장에서는 또 풀어, 풀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죄된 상황을 말씀하면서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이상한 약속이 또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또 회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3장이 전체 머릿말이지만그머릿말 중에서도 1장은 서론이 되고, 2장은 <웃음> 본론이 되고, 3장은 진짜 결론인데, 이것을 풀어서 4장부터 이제, 4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주님께서 또 그, 그들의 그 영적 가늠과 그회개하길 거부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간간히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족장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런 이상한 명령과 이상한 약속은 전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고 저들이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신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차 차서 있게 회복해 가신다. 그그 그 일에 아, 이스라엘을 참여시키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 놀라운 구원이기도 하고 거룩한 구원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그, 목표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 회복하는 겁니다. 완, 완성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에덴, 새, 아,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회복해 가시려고 지금, 그리토가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계속 있어야 하고, 공유를 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어, 이런 어, 이상한 명령과 약속을 계속 반복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참 기이하고 어, 신비하고 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어,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에덴이 우주에서, 지구가 이제 우주에서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 중에서도 또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그 충만한 대로 나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저버리고 범죄함으로써 그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쫓겨났죠. 성소를 보면 그 신의 영역이 있고, 그또이 이이 세상의 영역이 있고, 또이 죄인의 영역이, 땅의 영역이 있다. 하늘의 영역이고. 그, 그것을 에덴에서 다 보여줬어요. 에덴이 성소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그냥 마구잡이로 뭘, 그,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 놓고 막 일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그, 이렇게, <웃음> 그 상이 있는 거죠. 그, 그, 분명한 계획이 있고 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도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이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 책임이 있었던 거죠. 율법, 또 선악가를 따먹, 따먹지 말아야 될 그런 율법도 있었고, 긍, 거기도 긍정명령과 이제 부정명령이 있었잖아요. 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또 부부관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회복할 자를 인간은 스스로 그걸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자를 보내시고 그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 이렇게 계시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 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충만한 대로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안에 참된 그래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7일 창조 6일 창조 후에 이제 7일에 안식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혼돈한 세계를 다 정리하시고 그 이제 그것이 원래 작정한 대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안식을 하신 거죠 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그런 어 은혜를 따라서 참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고하실 처소 성전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게시록 가면 그성 안에 성전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제 회복이 된, 충만한 생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언약의 열심을 내시는 거죠. 아니, 언약에 열심히 아주 특심으로 그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명령, 이상한 약속은 전혀 낯선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자신의 그 죄된 참상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는 결코 이상한 명령이 아니고요, 이상한 그또 약속이 아닌 거죠. 이전의 계시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아. 아, 과연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시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 스스로 언약에 매이셔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할 수 그런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죽음을 불사하죠. 죽음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이 <웃음> 장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셔서 회복하시는 그 이상한 명령이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럼으로 이하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첫 번째 6, 6, 6절을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그러므로라고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약속을 다시 확인 시키시는 그런 그런 므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자식들 더러 선지자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했다고 했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시며 저로 광약같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신병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공유라심, 공유의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라 여호와께서 거듭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시면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음> 어, 이스라엘이 그 나를 연애하는 자들 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서 내 떡을 얻고자 했죠. 실은 자기가 우상들을 연애한 것입니다. <웃음> 우상이 이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니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뭘 만, 만지지 못하는 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10, 10편, 1 5편에그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게 스스로 탐욕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상들을 연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야 배우자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것 같은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여와의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이고 또 완전한 사랑인데도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이한 일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인생에 이상하고 이상한 죄에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면 정상이 이상이 되고 이상이 정상이 됩니다. 오직 은혜가 바로 잡, 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그저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상해진 창조계가 창조하신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 이제 그리 도 안에서의 재창조를 다 염두에 두시고 일을 섭리해 가시는 것인데 그 재창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 회복하시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평화롭고 부요한 삶을 살면서도 음.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선한 것으로 지독히 악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하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두 번의 그 거듭거듭 심판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 여기서는 또 이상한 약속이 나오는 거죠 <웃음> 이 셋째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얼른 알, 알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며 내 떡을 얻으리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처음에 그런무로 하시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하를 섬기며 지장하는 죄를 물어서 두 번째 그럼으로 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럼으로 하신 이유는 바로 앞에서 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사람이 가진 정이나 혹은 윤리 혹은 상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으로 하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그럼으로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을 간단히 살 빚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번역,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실, 실은, 어, 보라 내가 친히 하며, 하시며, 그 친히 하실 일을 이어가십니다. 개유라고 하는 말은 타일로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여와께서 설득하여 거친들로 데려가신다 하시는 것인데, 이는 이집트 땅에서,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라 곧 포로 잡혀서 이제 거친 들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위로라고 번역한 말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게 그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실 때에는 천둥 벼락이 치듯이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만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말을 건네실 때에는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전에 애국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여와로라 하실 때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만 장차는 그때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돌비에 새길 때와 신비에 새길 때가 얼마나 다른지 알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의 포도원을 주리라 하시고 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이끌고 가실 그 거친들이 실제는 이제 광야가 아니고 아골골짜기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건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텐데 아간이 이제 아간의 죄가 심판된 곳이잖아요. 아간이 여리고 사건 때 여호와께 돌릴 금문과 외투를 몰래 감춘 까닭에 아이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아간의 죄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였습니다. 보통은 죄 범한 사람만 죽고 많은 것이지만 아간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간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그것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심판을 다 받게 된 거죠. 그 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실 정도로 이제 주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저, 절대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죄예요. 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그 우리와 하나되기를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데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함께할 수도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죄를 바로잡으려고 아골 짜기에서 아간과 그 식구들에게 헤렘법을 적용해서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여리고 여리고가 이제 헤렘법이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종청소 같이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을 싹쓸이 그 처리하는 건데 그 마땅히 이스라엘이 그런 도구가 돼서 이제. 가난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불이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죄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된 거죠. <웃음>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한거지 그 돌무더기 쌓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골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수 없는 상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서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11기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무튼, 아, 이 말씀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킬 일을 보여줍니다만, 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날을 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죠.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더 위대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실 때 거기서 이스라엘이 천 언약을 맺을 때처럼 응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다시 출애굽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 거기에 마땅한 응대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죠. 이스라엘로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찬양을 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 힘입은 자들로서 그런 어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대를 했는데 여기도 어 그렇게 대답한다.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했듯이 장차 이스라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일장, 우리가 일장 끝에 일장 11절 이하에 나왔던, 예, 11절에 나왔던 건데,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 한 두목을 세울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 목이 두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날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예배에서 그날을 향한 걸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날, 그 날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웃음>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참여해도 되고 안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그 영광을 나눠야 되고 반드시 회복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 일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음 또 여기서 말하는 응대에 또 속하는 것인데 예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와 신자는 그 말씀에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거 삼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작정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걸 준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재창조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간다. 충만한 대로 지어져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응대를 하겠어요? 그거기에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합당한 찬양을 올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섬김으로써 그 왕대심의 실질을 나타내시고,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높이 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을 보내시심으로써, 그 120문도가 성신을 받고, 교회가 출발이, 창립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면서 그 완성된 세계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의 교통을 이루고, 참된 천국을 증험하는 삶, 그 율법을 완전히 누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공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모일 때 뿐만이 아니라 흩어질 때에도 그런 사랑과 그 은혜로, 은혜의 공동체로서 그 주님과 하, 함께 하는 그런 실제를, 실질를 응대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음. 이런 내용에 비추어 14절에 그러므로 하신 뜻, 그 근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전에 신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때도 돌아가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했다고 했,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로 와서 택한 것이 아니다 신명기 7장하고 9장에 나오는 내,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던 일을 다 깨먹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그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왕은 왕은 어떤 게 왕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존재야. 다스림은 말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분께서 그 형상을 힘 있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우리로하여. 그걸 죄로 인해서 다 깨먹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서 준보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복해서 이제 말씀을 지키고 그 거룩한 처소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지키면서 에덴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 뱀이 들어오는 걸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우리 개인의 삶에 그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섭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주님의 그 부섭정자로서 그렇게 그 일을 감내해 가고 가는데, 살아가는데, 왜 다시 물질의 종, 정욕의 종, 예? 명예의 종, 이, 그런 게 종이 되냐, 이 그게 왜 우상이 또 다시 되냐, 임 그, 그럴 수 없어요. <웃음> 이스라엘, 우리가 뭐 잘라서 택함을 받은 게 결코 아니에 <웃음> 우리는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그런 능력도 없고, 그 지혜도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권세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육신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지혜도 능력도 없다. 주님이 다 하신 거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튼 그렇게 그.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어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온 뒤에도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뭐열 번이나 율법을 변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네. 언약을 맺은 직후에 언약을 파기까지 했잖 금동아지도 통기고. 가나한 땅에 이끌어들이시려 하시는 그때 장관을 세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처럼 가나한에 마침내 인도하셨습니다만 믿음이 없어서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서는 듯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벼랑을 향해서 질주했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여로 보암이 죽고 32년 후에, <웃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 선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그렇게 주셔서 악을, 그, 주셔도 악을 내놓았 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파괴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친히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실 메시아를 믿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백성을 통하여 사라지지 그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망하지만 그러나 말씀 전하는 선지자와 말씀 받는 백성들이 거룩한 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시가 장차 이제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이제 호세아서 14장에 나옵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토를 통해서 교자 시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할 그리고 또의 몸답게 선악 야 이런 걸 잊지 아니해야 그리고 또의 몸답게 선악을 비로소 선악할 수 어, 있게 될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 이게 절1 5 절에 보면 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 이루신다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16절로 13절, 23절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 <웃음> 이스라엘에게 여와께서 호 장가 들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애국에서 이제, 그, 올라오던 때와 같게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피투성이 같은 그런 존재를 지키고 또그뭐 자라게 해서 그리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가지고 또 혼인했었는데 지금 이 재창조의 그 언약 가운데서도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된다. <웃음> 이쪽이, 이제 이, 이 내용은 이제 호세아 2장의 세째 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보면, 어 여호와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더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들짐승바더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전쟁을 없이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내용 이것이 사실은 이 인클루지오 그 수미상관법 상관법의 그 내용 중에 그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어, 응대하시니. 아, 하늘과 땅과 곡식이 응하되 이스라엘에 응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8절과 상응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일히 여기시며 어, 내 백성이라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사랑관계 곧 거룩한 혼인관계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 언약의 아름다운 결과가 약속이 됩니다. 죄로 무너진 질서가 회복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풍요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그 평안 모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혼돈의 세계에서 완전히 질서를 잡으시고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두시고 지금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재창조의 때에도 그그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에게 승리하시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안식하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16절로 17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더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6절에 그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날이고 바로 앞에서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14절로 15절에 약속하신 그 그날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은 여와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이 달락의 한가운데 나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날에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에 삼아 주시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남편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분해 넘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토를 주라 부르는 것도 다르지 않죠.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르지 아니한다면 실로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줄을 부르는 기도가 무슨 공로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뭐 기도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그참 기가 막힌 기도인지 알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잘 보여 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더 영광을 누리고 더 행복을 누리고 더 번영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복음의 다른 복음이고 오히려 주님의 그 공유에 의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주님처럼 주님처럼 일부러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힘쓸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그 복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지킨다고 할수 없고, 우리가 진리를 뭐 보존한다고 또 계승한다고 그렇게 할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웃음> 주님의 일, 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일들은 참 많이, 특히 이제 이 북한 지하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을 빼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부, 북한에서는 보위부에서 그걸 파악하려고 사람을 몰래 일부러 나도 예수 믿을게 하고 들어오게 해서 그런데 다 그, 검열을 하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진짜 절박해서 들어왔는지 그냥 뭐 알아보려고 들어왔는지 알죠. 뭐 어떻게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결과를 낼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의심스럽지만, 그러니까 그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뭐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라든지 뭐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것, 예수님을 믿을 것, 성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증거하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서도. 그 따뜻하게 자기 것을다 드려가지고 헌신하는 그 선교 목사들 선교 그 성도들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보이부 감시자로 온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받으면 일부러 저기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들어갑니다. 자원에서.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외워가지고 들어가요.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구원받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그 그 가족들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난 들어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그 그래,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래요.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고 그런 능력이 발휘돼야지. 예? 아상을 다그 죽음의 문제 뛰어넘고요. 아, 그 탐심의 문제 다 뛰어넘고, 육신은 세상 다 뛰어넘죠. 그리고 그, 그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그 그리도 안에서 하, 주님의 몸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능, 그 능력, 그, 그, 그 담대함. 그것이 다그 복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웃음>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바알이라는 표현의 주,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예, 우상인 바알이 이스라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 아닌 그 누구도, 무엇도,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하거나 섬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저희 입에서 지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해주는 바알들이라 하며 그들을 쫓아갑니다만 장차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눈에 보이는 바만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셔가지고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바치실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토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정을 드리, 드리십니다. 그리토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신 안에서 오직 그리토를 고백하며 그리토를 전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왜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여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이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그 이제 유튜브에 그런 북한 지하교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인가? 거기, 그 목사가 이제 탈북민으로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탈북민들이 얼마나 그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이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그걸 또 선교사가 기꺼이 보내고 그런 일들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그냥 뭐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뭐 책임질 일안 안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것인가?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서 요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남편으라고 부르는 존재들로서 확실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교통하고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하루하루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존재의 당위가 없다고. 1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